오늘 모처럼 가족끼리 주말에 이화정원에 한서 공기 먹으러 왔어요 우리 뭐시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리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준비했어요 가족들끼리 목동에 있는 이화정원이라는 식당에 다녀왔는데요 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독립운동가들께서 즐겼던 음식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모던한 환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좋았고요. 술도 지역별 술이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중하게 메뉴를 고르시는 엄마입니다. 도산 세트를 시켰습니다. 기본 찬들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쁜 그릇에 나와서 조금 더 만족스러웠어요. While you were chasing everything else but me, I'm starting to break out from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is now The future is now I'm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The future is now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일부러 힘들게 했데